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제가 왔습니다. 어.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피파 보의또 진짜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다들 나좀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진짜 제일 먼저 제 것부터 오늘 까도록 하고 보도록 합시다, 다들. 오늘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이걸 다 받아왔거든요? 지금 현재 아이템이 있는 거. 자, 기억하세요. 자, 아이템이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뭐 없어요? 아, 이런 것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좀 미리 까놓을게요. 뭐 없습니다, 지금. 까놓을 거 이미 다 깠어요. 크리스텐센. 음. 자, 여기에서 뭐 진짜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지금. 음. 선수팩도 이렇게 눌리면은 없구요. 그 다음에 뭐 카드 뭐 상자 이런거 다 없습니다 없는, 상, 없는 상태에서 없는 상 이제 진짜로 찐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가 봅시다 일단 접속 접속상자 받고 여기 안에 뭐가 제일 좋냐 버닝상자 버닝상자 버닝 bp 버닝 bp가 제일 낫나 버닝상자는 여기 안에서 뭐 30% 쿠폰이랑 멀티 스페셜팩 저 거는 별로 안좋을거야 음. 그렇고 그 다음에 보상 안내를 좀만 볼게요 뭐가 제일 좋은지를 좀 봐야겠다 버닝상자 여기 안에서 일단 스페셜 코치팩 뭐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BP상자 이에서 와 모두 히트기이네 와 BP를 저렇게나 준다고? 겁나게 많이 주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고, 요것들은 뭐, 굳이 볼 필요 없구요. 요것들도 뭐, 굳이 그렇게 BP들은 볼 그게 없고. 그 다음에 멀티랑 요렇게 뭐, 주고요. 음. 보상들은 뭐, 일단 버닝 상자랑, 그 다음에 뭐, 버닝 BP 상자. 그냥팔 8강. 8강 요거, 아, 요것도 별로겠다. 어. 요것들은 다 별로고, 그냥 버닝이랑 BP가 최고네. 오케이, 오케이. 버닝 BP 정도로 딱 봅시다. 오케이, 가보자이 자 아, bp 상자 무조건 없고 여기서 버닝 bp 제발 나이스 또 여기 버닝 bp 바로 떴죠 어, 상자 왜 이렇게 잘 주냐 버닝 bp 한번더 아 까비 자 여기에서는 101팩 선수 나와도 은근 좋은 애들 나온다고요 근데 이 27, 27에서는 거의 안나와 어, 여기에서는 제가 좋은 선수를 못봤기 때문에 아 급에 20플러스 선수팩 20도 요즘은 좀 오강싼데 애들이 애들이 그러니까 좋은 애들이 별로 안나와 차라리 그냥 4억에서 50억짜리를 받아서 차라리 5억으로 좀더 승부를 본다 그게 더 괜찮지 않을까 아 무조건인데 이거는 오케이 가보자 나는 승부사다 오케이 20 가보자 그 다음에 또 접속보상 상자 받아주고요 난 승부사야 가보자 와 여기서 아무것도 안준다고? 이건 무조건 BP 박스 가자 박스 줘 박스 와 박스를 안준다고? 이건 뭐야 아 여기 중에서 이건 무조건 대한민국 걸리겠다 그거는 무조건 그냥 이거 4억에서 7 5 받을게요 제발 BP 버닝 와 버닝 상자를 절대 안줘 와 뭐야 여기에서는 아까진 더 나았는데 100에서 1 2 5인데 이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가봅시다 이것도 한번 가보고 와둘 중에는 솔직하게 BP상자가 더 낫지 않나 버닝상자보다 난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BP상자로 갑니다 난잘 모르겠다. 버닝보단 나의 비피가 낫겠다. 자, 나 여기에서 나 진짜 제일 중요하다, 오늘. 나 오늘 이것 때문에 진짜 나 하루 종일 기다렸어, 진짜. 나 오늘 진짜 여기서다. 여기에서 나 무조건이다, 진짜로. 그 브금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자, 그냥 있단 거 모르겠고, 모두 선택 들어갈게. 어차피 다 주잖아. 모두 상자 들어갑니다.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진짜 잘 떠주자 정무형 제발 자 4억 3억 지금부터 몇 b p 였었요 얼마 얻거야나 지금 자 bp만으로 일단 현재 계산 좀 해볼게요 계산기 자 bp만 현재 10억이에요 bp만 10억 자 bp bp 10억 자 bp 10억 자 요것들 b p 를다 깔게요 모두 선택 가보자 13개 자 bp만 10억 요기에서 제발 오케이 47억정도 어. 47억 bp 47억 오케이 지금까지 나쁘지 않아 47억정도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하나씩 갈게요. 18에서 뭐 24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마 접속 보상이었을 거야. 나 이건 나본 적이 없어. 이게 접속 보상이거든요. 오늘 가본다. 가자. 자 일단 5컷짜리 빗 없이 한 번만 떠주라 불꽃. 2억. 2억. 자 일단 첫 번째 2억. 그 다음에 96이상짜리 이것도 별로 안좋은거니까 먼저 깔게요여기서 아까전에 다른것들 제발 좋은거 한번만 더 주자 가보자 오케이 디오코스타 아 6억 자 8억 급여 20짜리 앞에서는 망했지만 여기서 불꽃 한번만 떠주자 정무형나 믿고 있다고 진짜로 정무형나 진짜 믿는다 진심으로 나 진짜 강아지로 말 안된다 이거는. 정무형나 진짜 형 믿어 제발 가자 지금이다 제발 불꽃 불꽃 한번만 불꽃 아 아, 5억 더. 13억. 자, 마지막입니다. 제발, 여기서 토티 너이 아, 진짜 말안 돼. 125까지 적어는데 120짜리 한 번도 안 떠준다. 진짜 말안 돼, 형. 제발! 진짜 제발! 불꽃! 불꽃 한 번만, 불꽃! 아, 플랫이 아닌데? 아.. 7억? 총 67억? 이것밖에 안먹는다고? 와.. 67억? 아.. 진짜 너무 먹었는데? 67억이면? 칠카였으면 50억이었다고요? 와.. 진짜 좀.. 일단 팔아버려.. 어차피 내일.. 아.. 잠깐만.. 요것들은 제가 강화재료로 놔둬볼게요 음. 얘네들은 내가 강화재료로 일단 놔둬놓고 나중에 호돈 강화나 좀 해야겠다 저것들은 어. 좀 놔둬놉시다 저 만약에 이거 육화 붙이면은 대박 아닐까요? 복보고나 그냥 호돈 저거 육화 붙여버리면 되는거잖아 떠뜨려버려 오케이 1복! 바로 간다 이거 아니 여태까지나 다 붙였는데 진짜 이거 터뜨리면 말 안돼 이게 진짜다 나한테는 나한테는 이게 진짜야 오늘 강화들이다 보니까 오늘 난 이건 진짜 돼. 이거 진짜 붙여야 되는데 이거 6화 붙이면 돼 그러면 난 진짜 떡상이야 오늘 오늘 나 그렇게 되면 나 진짜 60억 버는거다 호돈신 제발! 제발 호랑이의 사자구나 저거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의 균을 받아서 본신 니값 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 호돈 본신 한 번만 정모형 솔직히 오늘 제대로 안 줬잖아 나 솔직히 이거 한 번만 줌된다 진짜로 와 진짜 나 근데 겁나 떨린데 이거 그냥 누르지 말까 샤리 그 하지 말까 지금이라도 요것들 팔면은 그래도 한 20억은 버는데 하지 말까 그냥 아나 지금 너무 떨리는데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야! 가보자! 아! 아! 아! 대참사인이이는 아! 아! 그런 짓은 하지 아! 아! 야해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모아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걸 I'm here only because you're t e